h hey, 이 you're finally awake. We just crossed the border. 이거 보면 다들 스카이림 하신 분도 I've heard strange things have been happening since I was away. Even so, it's good to be back home. Back in Skyrim. 아니, 이러면서 <웃음> 스카이림이잖아! 근데 스카이림이 맞아요. 실제로 스카이림을 배경으로 보내 게임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한 가지 다른 것은 내가 죄수로운 게 아니라는 거. It's always something. 아네그 스카이림 오프닝이 어디까지가 같아요 어디까지가 아, 안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같고 그 이후가 어느 이후가 달라요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게 뭐냐 캐릭터 만들어서 튜토리얼 해봐야죠 새로 챕터 나올 때마다 튜토리얼이 달라지고 시작 지점이 달라지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처음인가 보다 하고 하실 텐데 그게 진짜 처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메인 스토리 시작할 때 이제 콜드하버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게 원래 최초의 튜토리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튜토리얼이 아니라 그냥 중 메인 스토리의 시작 부분으로 어 편입되었죠 어캐릭터는해생성은 뭐니뭐니 해도 스카이림이면 뭘까요 종족은 아실 거예요 스카이림 하면 아르곤니안아르곤니안이 나와요 어디 보자. 우리 그 종족을 해야죠. 스카이림이라면 바로 그 종족 노드 상상 남자 아상 여자 해야겠다. 상 여자 노드 <웃음> 차바킨 오케이. 플레스는 역시 익숙한 소설어로 좀 하려고 하고요. 어 랜덤 여러분 딱세번 안에 나오는 거 그냥 할게요. 세번 안에 음한번더 <웃음> 음, 해야 되겠죠. 음 <웃음> <웃음> 멋져요 이대로 가? 차박힌스러운가요? <웃음> 한 번만 더 해봐. 오, 아, 그나마 낫네. 그나마 낫네, 그죠? <웃음> 가운데 이, 이, 이건 모르겠지만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1 때. I h e r 인칭으로시작하네 역시. 나는 그냥. 넌 뭐니? 아까 저기 전 오프닝에서 같이 있던 친구잖아. 오케이. 오케이. 대 데... 알겠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느낌이 막안 읽어도 느낌이 막 상투적인 대화겠지. 오늘 좀 열어줘. 너뱀파이어였니 우리 붙잡힌 건데 뭐야? 아 이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이게... 그... 히어링이 잘 되시면은 들어도 되겠지만 오디오에서 자막을 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 노드 만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작어? 노드가? 외형을 랜덤하게 만들었거든요? 랜덤하게 만들었는데 키가 작네? 가자! 제가 마음속에서 해석을 우리는 갇힐 필요가 없었는데 차차 이 녀석이 튜토리얼을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갇힌거야 <웃음> 우리는 why... 계약 맺은대로 움직여야 해 저기 보이지? 좀 리얼하게 움직여줘 너의 그레이트 소드야 시작하자마자 그레이트 소드를 쓸수 있어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도박키는 양손검이죠 양아또 이거 공격 이런 거 훈련을 하는군요 이거 아파라 어. 얘 지금 날 공격하는 거에 뭐예요? 피두르고 있는데 나 때리고 있는 건가? 어때어때 <웃음> 그렇지 삐용삐용 했을 때 헤비어택 이럴, 이거 또안되는 거. 빨갈때는 툭치기 또, <웃음> 또 헤비어택 지금 <웃음> 되면 힘드네요 그리고 헤비어택 끝아니 <웃음> 뭐야 레벨업했어 자 그리고 레벨업 할 때마다 보상이 있죠 보상을 받았어 스태미나 소설을 할테니까 스태미나에 몰빵하겠습니다 웹폰을 처음에 이렇게 막 고르게 해주더라고요. 임페로노 스태프도 있고, 다 있어요. 배트렉스도이런 어, 것도 있네. 옷도 있네. 오, 도박힌! 도박힌 옷이다, 다. 그레이트 소드가 더 멋있는 게 있는 거같아 생긴 게더 멋있어서 었 그런가. 아유, 노드의 노드의 그레이트 소드가 더 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템 <웃음>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철로된 그레이트 소드가. 더 세요 레벨 2짜리여서 1짜리보다 랜덤하게 만든 얼굴은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웃음> 투구를 써버리는 바람에 그러나 안 보이게 하는 옵션이 있죠 이런 초기의 어떤 팁들은 차차게임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뭐야 스카이림 때도 초반에 검이 숨어서 피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평캔 처음 시작하는 뮤비가 평캔을 할줄 안다 신규 지급 아니야? 신규 지급 안 나오고. 그파이어스킬라인하고 웨어울프 스킬라인이싹 바뀌고. 유물 시스템이라는 아주 악나란 또저 개인적으로 재밌긴 했는데.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재밌는 것도 지겨워진지. 오호. The Halo Storm which will is a thing. 오호. 알비인. 오호. 아 뭐가 있는? 거그 뭐야? 일 잡으면 되나? 이거 또 없어야 되나? 이무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 You did it. The storms dissipated. 아, 이 길이 아닌가 보여. 오케 i s h 얘기를 하는구나. 스킬, 스킬 포인트 하나 얻었어. 다음 목적지는 저기군요. 요번에 말뭐 줬어요. 예약 구매 말. 이건가? 이거구나. 아, 여기 탈수 없네, 어차피. 꿀 달린 친구? 아, 드디어 스카이림으로 나온 튜토리얼 길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솔리튜드까지 한번, 한번 들어가 볼까? 할것 지옥견 맹가 이거예요? 얘왜 이렇게 가래 끓는 목소리로 울어. 아픈 친구 주변에 둘러싸서 다들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더껏 <웃음> 아파 보이는데. 뒤. You there. What did that fugitive tell you? 벌시고? 죽었어? 숨을 쉬고 있는데 근데. 어이 이 친구 낮잠 자고 있네 이 가슴 들썩들썩 하는 거 보소 얘 이거 죽은 거 아니잖아 이거 지금 보니까 그죠? 낮, 낮잠 자고 있는 거이거 뭐야 갑자기 <웃음> 심장을 밟고 서 있어 아무것도 없나? I've heard some unsettling rumors as if there are any other kind out here. 얘는 이러고 있다가 뭔가 나타나서 이 기다리는 거예요? 신기한 친그 친구들 이 있어. 근 오로라를 볼수 있다는 게참 좋네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못하니까 그냥... 뭐야? 어? 그냥 가려고 했는데? 빨개지네? 어? 내가 갈, 가려고 한걸 알았나? 역시 갤럭스쿨 방송을 하는군저 밑에 있던데 죽었어. 유저 한명 있었는데요. 가운데 있으면 죽나봐요. 질사하네? 난리가 났다. 육대인간 <웃음> 이거 뭐야? 그렇죠. 엘스웨어의 드래곤 그리고 실제 베이스 게임에서 불멩 그 다음에 서머셋의 가이저랑 같은거죠. 용이 아니라 저거잖아? 이탄 너무 많은좀 사라졌네. 근데 저 달팽이가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방금 전에 <웃음> 너무 표정 이상한데 난 저런 표정 짓고 있지 않는데. 서부 스카이림이 나왔습니다. 동부 스카이림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보스카림은이미 베이스 게임에 포함되어 있어요. 와, 분위기 좋을 때 왔네. 여기 지금. 아, 제가 지금 영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새로운 챕터가 나와서 여기는 당연히 이제 한글 번역이 안돼 있어서 하는 거고 메인 그 퀘스트부터 UI가 한글화가 잘돼 있어요.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거 나온 챕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 본편 세일, 본편 세일은 이제 여름 세일 아마 할 거예요 그때 엄청 싸게 해요 8,800원 6월 말에 하겠다 이 새로 나온 챕터도 9월이면 세일해요 보통 한 달만 참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음파이어 쪽 스킬이 바뀌었겠죠? 오케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 구입 구입 고려하고 계시면은 구글에서 차차게임즈 검색해 보시면은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있거든요 거기에 입문자 분들께 도움될 만한 가이드가 많이 나와있어요 거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스트폼이 이거였나? 이거였구나 미스트폼이 진짜 헬스를 이용할 거니 매지카를 이용할 거니구나 체력이 반 이하일 때 항상 크리티컬로 들어간다고요? 그래, 너로 고민, 너로 결정했. 네, 멤버십은 월정액인데, 그거 안 하셔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너무 많아요. 60기가가 넘으니까, 기본 베이스 게임. 아, 나 이게 뱀파이어 상태가 지금, 아, 맞다. 피 빨아야 되지? 그렇게 바뀌었지? 아, 이거 암살이잖아. <웃음> 야, 아니, 피를 빨라고. <웃음> 아이고, 이런. 잠깐만, 일정 거리 이상이었나? 피 빠는 거는? 피가 안 빨려? 마늘을... <웃음> 아 마늘 먹으면... 안 돼? <웃음> 어 된다 아 페널티 완화됐어요? 이번에 최종 패치 때아 최종 나올 때? 그러면 그래서 뱀파이어들이 되려고 하는구나 다들 왜안 올라가는 거 같지? 핏 빨면 올라가는 걸로 바뀌었죠? 아니, 그니까, 뭘, 그게 지금, 어, 됐다. 아, 이게, 이게 안 돼가지고. 미스트. 아, 이거, 은신, 자동 은신 들어가는 거. 에헤헤. 이걸로 도둑질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의 로스 가로 갑니다. 그 얘는, 얘는 그냥, 얘는 핏 빨고 암살하고, 뭐, 아유, 악, 악마네, 악마. 범파이어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훔쳐 그냥. 고정 띵! 오케이 그리고 죽여! 다진 거다 내놔라 전투에서 은신 되나?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널 쳤어 그리고 나는 달린다 되네? 와, 되는구나! 되네! 아, 이 그럼 뱀파이어 힐, 필수네! 안 보여! 바보야! 어때? 아이고! 걸렸다! 튀어! <웃음> 3초만 달리면 돼 이거 풀리고 3초만 달리면 자유가 됩니다 아! <웃음> 오! 필수야, 필수 뱀파이어는 필수야 도둑... 도둑이 질에서 뱀파이어는 필수 됐습니다 필수 맞네 그냥 눈앞에서 보이는 애 훔치고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죽이고, 죽고 가져가고, 달려. 현상금 천이다. 날 받겠지, 경비병이. 그러나 나는 지금 달리니까 안 걸리지. 경비병 앞을 그냥 지나가도 안 걸리지. 스테미나도 굉장히 지금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달리는 게 이게. 대신 체력 회복이 안 된다. 와, 체력 회복 제로네, 진짜. 완전히. 좋네요. 뱀파이어 좋아요. 뱀파이어 짱 좋아요. 체력 회복이 전혀 안 되는 것 빼고. 유물을 팔러가자 밤에 잘 보이지. 밤에 잘 보일 것. 같아. 찾았다. 역시, 밤에 찾는 게 짱이야. 뭐, 이 안에 있다고? 운이 왜 이렇게 좋아? 어, 뭐야. 근데 왜, 왜못 찾아? 잠깐만. 첫 번째. 어, 가능성 그럼 하나인데? 요 위에 있는 건데? 어? 어, 남은 건여기 하나네. 어이고, 큰일 났다. 뭐 없어! 내가 뭘 잘못 계산했나? 마지막, 요, 요한 자리 남았네, 요한 자리. 이 다섯 개여, 가 이게 지금 난이도 올라가면 이 다섯 개여가지고, 오케이. 이단 여러분, 꼭 보너스 얻으세요? 그 좋은, 그, 마더스로 대샹 같은 경우는 할 가치가 있겠네요. 뭐야,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 골드도 있나 보다. 오, 골드까지 찾았어. <웃음> 야, 리드까지 얻었다. 난 이거 리드 해석하는 게좀 재밌던데 그냥 하자 호호호호 요게 재밌더라고요 <웃음> 난아 <웃음> 이거를 쓰면은 방향을 알려 아, 이게 방향을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이게 왜 이게 어디 뭐야 이게 방향이 어디라는 거야요 얘는 이게? 이쪽 이쪽에 있다고. 꼬리 쪽 반대. 아, 이쪽. 요 이게 꼬리가 아니라 <웃음> 저쪽으로 가라고 말하는 손짓이구나. 이쪽으로 가보겠어. 직진을 하다 보면 룬스톤 있네. <웃음> 직진을 하다 보면 룬스톤 이 있다. 아, 나 이거 이거하고 있어. 왜또 어, 바로 찾았네? 뭐야? <웃음> 바로 찾았다. 오늘 이거 오전에 업무 보면서 이거 잠까지 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웃음> 재밌더라고요.